아저씨,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잠깐 나 e I 잠깐 e I 와봐 좀 해, 기좀해저씨응 아저씨 응나 여기 왜 e 왜 see, I 들어 아, 아, s 아아 I see, I see, I see, I s 그 e I see, 이 see, I see, I